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 풍수의 모든 것부터 시작해갖고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풀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풍을 풀기 이전에 자 인간이라는 존재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 두 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 자, 인간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우리는 삶에는 자기가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외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작용이 미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게 두가지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결정적인 우리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자 운명으로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 숫자에는 뭐고 뭐가 있대요 운명 풀때 우리는 구가 뭐였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운명 주기다 이거는 내 타고난 삶에 따라서 움직여 이 나는 운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음, 운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자 이거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풍운주기로 우리는 풀게 된다 자 운명주기는 우리는 각 운명수에서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풍은 주기도 자기의 운명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외부 환경에 요거 풍은 주기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바로 풍과 운 아이가 그죠 풍처럼 뭐고저 적어놨대 자 풍은 이거 아이가 그지 맞나 이래 풍 운이다 이 말이야 그죠 풍이 흘러가는 운의 흐름을 풀어낸 것이 풍운주기다 그러면 운명주기하고는 영 다르겠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풍이 우리가 요 근래에 와서는 계속 풍수다 그지 풍수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났다 그지? 그러면 풍수, 거는말 그대로 우리 는 해석을 하나 보자 하나는 바람이요, 하나는 물이다 그럼 풍수가 인간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바람과 물이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있을까? 뭐가 꼭 많다고? 동상, 자연재 동상, 자연재 그런 뜻으로 우리는 풍수라고 했을까? 지금 풍수가 하는 말이 뭐까 엄택, 양택, 이거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야. 음. 풍수가 많은데 엄택, 양택이고. 그거부터 우리는 풍수가 엄택, 양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풍수가 아니다는 거다. 지금 풍수하는 사람들 참 정말로 사꾸라다, 이거. 그러면 이 풍수는 인간의 삶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 엉택이 뭐 때문에 필요하나? 네? 양택이 뭘뭐 필요하나? 양택이 뭐 동쪽으로 있다 해고 사람이 못사고 북쪽으로 있다 해고 사람이 못사나?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풍수하는 사람은 이 풍수라는 뜻을 해석을 못했다는 소리는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들이 한 2년 전에 여러분들이 풍수와 관련되어 있는 다큐멘터리 연속극을한번한 한 적이 있다. 그게 연속극 이름이 뭘까? 어? 함무튼못 봤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풍수를 했잖아. 대풍수 안 봤나? 제목이 대풍수있잖아 아이고, 참말로. 제일아쉬는없지 자 풍수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금의 양택 음택 그건 순사꾸라들이 하는 짓이야 말도 이거지 물과 물이 뭐지 그래갖고 풍수 한대 사갖고 수맥파가 뭐 올라오고 그지 뭐 무덤에 물이 차고 뭐 지, 지하수가 흐르고 뭐 집에 뭐 밑으로 뭐 수맥이 흐른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구상에서 계속 파고 들어가 봐. 수맥 없는 그 땅이 어디 있나? 500m만 파봐. 물안 노는 게 어디 있나? 그 어디든 파봐, 뭐. 그러면 이게 뭐, 수맥 파가 뭐, 하늘을로 치솟아갖고 올라간다. 웃기는 이야기 한다잉. 내한개 이야기 해줄까? 내가 이걸 <웃음> 강좌를 하다 보니까, 참 옛날에, 휴대폰에, 내 휴대폰이라고 우리 선생님이라고 누구말따는 휴대폰에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와고 이거 다 붙이면 수 어, 전자파가 사싹 없어진다고 했지? 와갖고 하, 이거 막 갖다 붙이줬어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이? 서울에서 다 내려갖고 막옐로우 갖고 막난리구시시고막 전자파가 너무 많다 해서 갖고 있지? 이것을 처단해야만이 좋다 해서 갖고 그런다 응? 그러니까 해야된다고 그러나 다그난 내버려 뒀어 그냥 옛날에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걸 내버려 뒀더만이 뚜껑을 탁 여니까 어떻게 지금 보여주더라고 요거 붙이면 괜찮다고 딱 뚜껑을 여니까 지가 갖고 온 거하고 뒤에 붙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사람 얼마나 깜짝 놀래겠노 어? 그 내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건 누가 붙이놨노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미친놈들아, 이거, 그지? 니끼, 니끼, 어디 있으면 모르고 그렇긴 해. 여기 뒤에 붙어, 똑같은 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옐로드 갖고 난장판 찍기는 거야, 이?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이가? 개수명파가? 완전 사쿠라들이네사쿠라들 옐로드 이게 맞나, 이거? 그거지. 아이, 미친. 야, 두 번만 더 거짓말 좀 하지 마, 씨. 자. <웃음> 자. 그리고 이 풍수. 아, 풍수이 뜻도 잘 모르고 어 풍수 강이 아님 자충용 500구 자충용이 어디있지 이게 자충용은 어디 있는거 알아요 자충용 500구가 어디 있던거고 미친놈 자충용 <웃음> <웃음> 500구가 어디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고구리 시대 때왕 같은거 이런거 할때 모덤 속에 자천용 오백호 주장 이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놨던 거야 그렇지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거기에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거 갖고 이론으로 풀어 갖고 있지 이 바깥에 놓아 갖고 자천용 오백호에 뭐가 야 그것 좀 웃기는 이야기돼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자.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 이 말이야. 에이?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을 치면 어느 쪽으로 치라니까? 남쪽. 남동쪽으로 치랬죠 네. 그러면, 여기 밑에 가게 되면, 남쪽에 가게 되면, 여기도 남동쪽 치야 되겠나? 아, 북방부에서는 남동쪽 취소 되겠지. 남반부에서는 어떻게 지어야 되겠노? 아 어? 아, 니남한부는 어떻게 지어야 되겠노? 그렇게 큰 사꾸라 논리다, 이말은 말도 안 된다, 이게. 응? 서북방향은 무슨 서북방향이고, 동북방향으 지어야 되겠지 그치? 맞나? 신, 여러분, 정말로. 풍, 자, 이 뜻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 돼. 바람풍이다. 바람풍, 그죠 바람풍. 아, 바람풍, 물, 수, 그죠그죠 그러면 바람과 물이 인간에게 뭐냐면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응. 뭐가 좋은데? 뭐 좋은 건데 말랐고, 학문이 말랐고는 없겠노? 그거 맨날 하게 되면 바람 들었다 사고 전부 다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데. 너희집에 귀신의 바람 들었고 물에 뭐 무덤에 물이 들어왔고 뭐가 어떻고 뭐 맨날 하는 찌거리라고 이상한 시원한 짓만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 좋은 기고 그런데 바람이 불어대고 나쁠 거 있나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우리 풍수는 거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풍수의 뜻은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고 그냥 부는 물도 아니라 이 말이야 거기에 우리가 연속국에 대 이렇게 붙여나서 대풍수 해갖고 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개더 있어 이거는 뭐고 대태풍수라는 거다 대풍과 태수다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 대태풍과 대태수다. 이거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해석해봐. 이렇게... <웃음> 응? 태풍큰 바람과 큰물 그래, 큰 바람과 큰 물. 그렇게 태풍과 홍수라는 거다. 에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에는 풍수 일기시 아니라, 뭐, 솔솔 부는 봄바람이 아니고, 제 <웃음> 대바람과 대, 그거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남동쪽으로 선호를 했는지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것도 모르고, 뭐, 남쪽이 뭐, 뭐가 있어서 좋고, 뭐, 주자. 아이고, 이거 뭐그 소리하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과학을 보자. 지구를 현실을 우리나라를 봐야 된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자 보자 아 우리나라에 좀못 그렸다 왜 우리나라 집들이 남동쪽으로 와 있는지 어? 선물 네 개로 표시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태풍을 우리가 하는 여기는 자연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응? 풍수가 뭐 바람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수맥파가 어떻고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 말이야. 옐로우트 그거지 일본놈 만들어 갖고 그제. 일본 누구 그 무슨 뭐교수간 만들어 만 갖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미치가 있다 이거 근데 우리가 태풍이 오면 옛날에는 천문지리가 뛰어났어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 천문지리가 뛰어났다 이 말이야 그럼 태풍이 어디로 오겠노 우리나라는 어떻게 왔더노 항상 이렇게 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폭설은 어디서 오더노 이렇게 왔지 그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태풍을 태풍을 막고 폭스 응? 폭를 막는 데는 이 서쪽과 북쪽에서 온 거야, 우리나라는. 왜슨지 알지?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선조들이 이 풍수를 볼때 집은 남동쪽으로 만들어라 하는 원리가 여기 에있 거야. 걔 응? 지금 이고 동쪽이 어떻고 서쪽이 어떻고 그거 완전히 나쪽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미친 짓 했는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태풍 대태수가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여쭤뭐 그거 알고 귀신이다고 귀신이, 귀신이 물들어갖고 뭐수맥파가 어떻고 뭐확 소리 하지 말고 어이? 어이, 태풍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안 좋겠나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버가고 어떻게 비닐하우스 전부 난리 부고 나면 비닐하우스는 그 다음에 막돈 엄청나게 번다 그지자 이거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정말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 나간 것이 이 대태수 대태풍이라 이것이 바로 풍수라는 것이다. 걔가 갖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뭐 풍수해갖고, 양택, 엄택,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그래서 요즘 뭐, 고분해갖고, 막, 전부 다, 막, 다파지 입으라, 그파지입으그 집, 조상들 다 죽을 거 없겠다. 그러니까, 그, 무효의장 했으면 전부 다 대통령 되더라. 안 되잖아. 그치? 대통령 되려고 무효의장 오면은 많이 했겠노, 그지 그게 그렇게 될것 같으면 얼 좋았겠노, 그제 자, 그래서 이 대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자연의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새 봄도 있잖아. 이게 뭐고? 네. <웃음> 이게 무슨 채 자고? 저왕채 자고, 그죠? 자 대태풍과 대태수가 내려오게 되게,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서 인간에게는 재앙이 닥쳐오게 된다. 재앙을 왜채자를 이렇게 써놨을까? 우리 근본을 모르고는 안되겠지. 재앙은 왜 이렇게 돼있을까자 예를 들어갖고 불이 났는데 바람이 확 불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짜 재앙이지?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나냐면, 세 개나 있어, 세 개. 3개. 이세 개가 뭘까? 응? 세 가지 유형이지. <웃음> 자, 이것이 바로 이런 재앙, 이런 재앙, 이런 재앙이라는 거야. 이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물은 인간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풍이라고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천풍, 지풍, 인풍이다. 이것이 바로 취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삼자라는 것이 있다, 그치? 여러분, 아까 10년 안에, 뭐, 여러분들, 젊은 들삼자 날삼자, 눌삼자 해서 헛소리 하는 거, 그거 진짜 헛소리다. 그럼 논리도 하나도 맞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내면 가족이 들삼제, 나삼제 했다, 이 사람은 막. 평생 그 가족은 맨날 삼자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그지? 응? 아니, 그 들삼제, 날삼 이거 뭐, 그, 갈삼, 그, 누삼제, 이래갖고 삼이가그 미친 소리다,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할까? 그거 지금 10년 만에 들삼재, 날삼재, 2삼재 하는 그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다. 내가 솔직히 말했어. 내가 계속 괜찮다. 그건 완전 미친놈이다. 그게 무슨 논리고, 그게. 자, 그래서, 삼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재앙이, 인간에게 재앙이 되려면, 천풍, 지풍, 인풍이 동시에 몰아치는 것이 재앙이다. 사람인 제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세 가지 재앙들이 풍들이 동시에 몰아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노? 사람아 미치고 한 장은 어째? 이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다. 그런데 갖고 뭐 되지도 않아는 거들 삼재 나 삼재 눌 삼재 그게 갖고 부적레해서고 호주머니 이어 댕기해서고 그거 완전히 허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 맨날 뭐 평생 가족이 보게 되면 평생 동안 삼재다 막. 3대의눌리 갖고 완전히 돌아보겠지. 그제 그거는 막 미친 논리다 이 말이야. 바꿔야 돼. 그거 막수 사기 치는 거다. 그 논리가 사기 치는 거다. 나는 가감하게 자신할수 있다. 수맥파 뭐 해갖고 허소리 하는 거 그것도 추사기다 이 말이야. 그 수맥파가 어떻게 칠신 는게 아파트가 층층들이 5 0 층짜리 있는데 그 동네 처음부터 수맥파가 지나가면 그 지금 처음부터 망해보겠나? 아 미친놈들아, 이거. <웃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이.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풍, 지풍, 인풍이 동시에 우리가 재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힘든 일이잖아. 인간에게 재앙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풍들이 세계가 동시에 콱 무너지갖고 사람은 완전히 골뱅기리는 거야. 아이. 회사가 망하든지, 가정이 파산되든지, 우리가 막 신체가 완전히 막, 음? 풍이 들든지, 뭐, 이래갖고,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삼자라는 거다. 그런데, 뭐, 음택 양택이 어딨노, 양택이. 저 밑에 가서도, 뭐, 그, 남동쪽이가? 그리고, 아, 중국에는 그묘 하나도 없다, 이말 그제? 중국에 몸을 쓰잖아. 네? 중국에는 이제 못 쓰게 한다. 하나도 없다, 막 길가 그러니까 가봐라. 묘가 있는가, 없다. 우리나라 몇 가지, 뭐, 온대 내놓고 풍수가 잘못 들어갔고온데 무덤만 만드는 게, 이조시대 때 왕들, 그무덤 있다고 해가지고, 조선, 신라시대 부터 이, 나란, 나란 땅은 요만큼 한데 이렇게 크게 지나서니, 그땅쓸 뭐 데가 어디있노? 처음부터 묘가 들어갔고 내가 저, 중국에서 그, 어 저, 어떻게, 백두산 가는 그 길에 보면 묘 하나도 안 보인다. 묘못 쓴다, 요새. 있는 것도 다 발입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노? 그럼, 전부 다 가족들 다 망했나? 아니잖아. 우리나라도 그거 다 없애야 돼. 솔직히 말해서. 저 산에 있는 거, 죠 뭐, 묘들 전다 파내갖고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럼, 뭐, 그거, 묘 그거 파냈다고 해갖고, 뭐, 풍이 들고, 막, 웃기는 설정 하지 마라, 그. 근데 중국에는 제사도 3년만 지낸데 3년? 마, 아, 3년도 안 지내도 되고, 그런거있잖아 그렇게 뭐, 지, 지 알아서 갚고 나면, 뭐, 제네 필요 필요 없고, 못간 사람이 문제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고쳐야 돼. 이것 갖고 완전히 난리지, 갖고 사람을, 우리나라는 골병들인데, 그러니까, 응, 잡동상이, 엉터리, 막 난장판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신이 좀더 망각된 거야. 지금 나라 한 번, 나라 꼬라지 한번 봐봐라. 이 꼬라지가, 이거. 그치?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배워갖고. 그래서 우리는 삼재가 아니데 삼재. 3재. 삼재는, 어떤 해는 천이 돌아올 수도 있고 지가 올 수도 있고 인이 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돌 수도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딱세 번의 이런 삼재가 있어 내가 이야기 한번 해줄까 내가 지금부터 6개월 전이네 내가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내 카카오 스토리든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 삼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쏟아졌다 그러니까 내 삼재 특강 사, 응? 세 번을 딱 해갖고, 어? 유튜브에 딱 올리나 이렇게, 그 뒤에 뭐한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막 삼재에 대해서 종적을 감췄다. 응? 얼마나 엉터리를 했으면, 응? 사기치 있으면 종적을 감췄겠나. 요새 한번 봐봐. 엄마를 깨끗한 거. 삼재에 떠드는 사람 없다. 요새 천도제도 막안 떠든다. 아, 그렇지. 그것로 이제는 카카 스토리 이런 데는 뭐 한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데는 뭐냐. 뭐 삼재가 듣고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한다, 뭐. 막쑥거짓말 해갖고 뭐 그렇잖아. 올바르고 고쳐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재가 오는데 이것은 인생에서 단세 번이 오는 거야, 세 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혼에다 안다. 혼에다 알지? 흔? 언제 삼대고 오는 거다 알잖아 네. 예년에 평생에 단세번 밖에 안 온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풍으로 온다이 말이야 풍자 그러면 여기는 풍은 주기로 풀고 여기는 운명 주기로 푸는데 운명 주기와 상관없이 어? 우리는 풍은 몰아치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떤 풍이 어떤 형태로 돌아올 것인지를 푸는 거야 이거. 자, 운만 좋다 해갖고 그 사람이 운 좋은 시기라고 해갖고 무조건 그 사람이 잘 사나? 사주팔자에 지금 어사가 떼사라고 태어났다 그 사람이 좀 어사가 되나? 그렇게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허구석에서 살았는지 모른다 자, 그래서 이삼절은 어떻게 해요? 크게는 이 풍이라는 것이 풍이라는 것이 세 가지 풍이있어요자 풍이라는 종류가 세 가지 풍인데 하나는 처음 풍이요 하나는 지풍이고 하나는 인풍이다 그런데 여기는 인연법에 의해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다가오는 풍이지만 우리는 인연풍에 의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또다시 오는 풍들이 있어요. 자기가 운명적으로 오는 풍과 인연에 따라서 오는 풍이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속에는 천년풍이라는 게 별도 있고 지풍이라는 것은 지액풍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인현풍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풍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6가지. 누구말때는 큰 바람, 갈바람, 솔바람 이런 게 아니고 이? 몰아치는 이런 풍들이 있는 거야 이런 풍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나이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것이 다가올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자, 우리는 운명주기는 운이 흘러가는 흐름만 푸는 것이지만 은 여기서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는 것을 풀게 되는 거야 예,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주기와 더불어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 풀게 되게 되면 이 풍수가 완전히 풍수 여러분들 필요 없다. 막그건는사과 동쪽이 뭐야? 4층형 500호가 어디나 막그 무릎 그것 참. 4층형 5 0 0호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누구말단한 이건 자측용 우백호에 여기가 참 명당이다. 그치? 책에도 그리났을거다. 네. 그럼 여기에 묘가 몇자리나 있겠노? 이큰 산에 여기에 묘가 얼마나 많겠들 여러 수백상 수천상이 있을거 아이거 그럼 이 집에 다 좋노? 나다 네. 네? 좋다는 사람은 그는 완전히 돌한 사람이지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거는 풍수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로컴 아, 그럼 하지 그지? 응? 조상 그 뭐, 뭐지? 바람 틀다 해서 그지? 시, 바람이 시, 바람이 무슨 바람이 있어? 물들어서 물들었지 바람이 맞많으 그게. 그렇게 물과 바람을 우리가 인간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풍수를 반거는 그런 거반기 아니래. 자, 예를 들게 되면 사람이 큰 물과 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이 우리는 좋은 자리라고 한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 큰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북서쪽이 막혀야 되겠지? 저쪽에 북쪽이 막혀야 돼니 그리고 큰 물이 오갖고 홍수가 나게 되면 어떻게 언덕 바지가 좀 높아야 되겠지? 그 자리가 좋은 자리야. 잉? 그런데 뭐 이거 자충용 500곡 그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래.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풍수 가르치는 사람 치고 풍수 가르치는 치고 귀신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노? 풍수하는 사람치고 귀신이 안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노? 전부 다 박수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게 일을 해야지 맨날 박수가 박수가 맞았으면 얼마나 유명한 박수들이 많았겠노 그제 그렇게 우리는 허구에서 자꾸 허구를 불러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이뭐다중요 500후에 이게 남아봐면 여기에 누구말따나 좋은 자리라고 가정했을 때면 여기에 수천 상의 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집이 잘 되나? 논리상 현실에 맞춰 갖고 한번 봐봐 거기 얼매나 많겠노? 여기서 저만큼 찍히지 책에서 요만큼 저만큼 찍히지 마셨으면 여기는 나는 땅이 얼마나 늘겠노거기는 수백 상, 수천 상이 들어있다 공동무지 하잖아 그렇지? 거기 가봐라 그럼 여기서 자충용 500커도 하나 놓고 그 속에 막 온갖 10만 고에해서 거기다 그렇잖아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잘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데 이게 그렇게 는 요새는 누구말따나 솔직히 말해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완전뭐 귀신 노름하고 귀신 장난치고 하는 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장난치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모르니까 뭐 이렇게 이걸 바꿔야 돼 내가 솔직해서 바꿔야 돼 근데 내가 안 바꾸면 바꿀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욕을 털어먹더라도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너무 길만 고라상이 잘랐다가 다시 하겠지